실제 사주에서는 목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이 사주를 한번 조후로 보자 조후 조후 로볼 때는 그래도 변화가 있고 그래도 기운 자체가 풀을 갖고 금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억부적으로 봤을 때는 업부. 사주에서 식슨 상관자체가 식상이 많이 있고 신약한 사주다. 그러면 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지극히 좀 신약하다 이렇게 봐야죠신약다 근데 대원에서 보면은 이 신약한 기운을 도와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국을 보면은 격으로 보면은 격은 술 속에 술 속에 신정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간의 신정무. 자본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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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과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목과 화가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다. 이게 들어와야 균형과 조우를 이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은 13세, 23세, 33세 전부 다 이때 23세, 33, 33세, 33세, 43세 전부 다 목과 화의 기운 자체를 잘 가지고 들어올볼수 있습니다. 이때 이 사주에서 대운에서 살려주니까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식신상관이 생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발휘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 자체 10대에서 13세에서 23세 사이에서도 천간의 병화가 떠 있고 그런데 여기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주에서 천간에 있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병원 해에 천울귀인을 갖고 있습니다 천울귀인 천을귀인을 양쪽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 자체는 병신운에서 천을귀인을 갖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천을귀인은 굉장히 사주에서 정기 중요하다. 그럼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저는 천을귀인을 상담할 때 굉장히 잘써 먹습니다. 자, 천간에서 각 경부가 있다. 각 경부 합경무가 있으면 지지에서는 반드시 충미가 있을 때천을귀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을기가 있다. 을기. 을기가 있을 때는 신과 잘에 해당이 된다. 천을귀인그 다음에 병과 정에 대한 것은 유하고 해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신 자체는 인과 오에 해당이 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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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천월귀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무 자체는, 갑경무는 술과 미에서 천월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죠 그리고 얘 또한 뭐냐, 천월귀을 갖고 있으니까 이세 개가 전부 다천월귀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주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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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질병을 얻게 되었나? 여기에서 수명을 갖고 있는 이 식신을 상징해 준 것이 개수가 들어오면서 개가 되서무게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 얘를 묶어둔다는 것이죠. 묶어두니까 천간에는 뭐냐면 개수가 되니까 다시 병화는 병화는 흑음차이 되된다 흑음차이 되다 검은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 가릴 차. 그래서 검은 구름 비가 내리니 비가 내리니 얘는 태양은 지게 돼 있고 이 가장 중요한 식신을 얘가 무게 하버로서 묶어 놓고 사 자체에서 사의 상충을 때리고 있고 오해기 행렬 자체까지 똑같이 또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상충을 때리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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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사주는 신약한 겁니다. 신약하면서 대운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이렇게 신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말 수도 적고 좀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이렇게 볼수 있어. 근데 운에서 이렇게 살려주는데 잘 살려주다가 얘가 들어오면서 얘도 어차피 힘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길신 천울귀인을 양쪽을 다 천간에서 잡고 지지해서 깨고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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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충람치 않겠느냐? 사주에서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람는 있습니다. 올해, 경자는입니다. 신사람입니다이민은니다람은이 사람은 이사람2 2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있고 여러 가지 충 자체가 많이 발발했다. 자, 그건 그런데 경자와 신축에서 저는 이 신축이란 놈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축이 두르면서, 신이 두르면서 다시 얘마저도 병신합 자체를 이때는 얘가 얘를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를 묶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취하려다가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건강 문제는 이때가 조후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얘가 들으면서 축이 들면서 축미 축을 때리고 술 자체와 형사를 하고 들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화, 병화 자체가 묶어놓고 병신함을 치놓고 술미 형사를 하니까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 2020년도 11월부터 11월 7일부터 2022년 도 11월 7일 사이 이때 이 신축년이 굉장히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병화가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얘인데 얘 속에 의존하고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축이 들어오면서 얘 하나마저도 얘 하나마저도 얘들은 얘를 까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고 얘가 들어오면서 충미 술미 형사를 하니까 얘가 합을 해놓고 묶어둘 때얘 안으로 입고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충년을잘 넘겨라. 그러면 신충년잘 넘기면 이민년행또 기다리고 있다네요. 이민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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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떤 시, 식으로 희망을 드리고 격려를 해줘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주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는 분명히 눈에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주를 놓고 볼때배해한 사람으로서 어쩐일은 기적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분에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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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띠만큼은 암이 걸렸을 때 해자 축생들은 보편적으로 암이 걸렸을 때 암이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암이라 하면 벌써 1기 대도 3기 4기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이 사람들은 더 힘이 발휘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 상담할 때도 해자 축생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실력 발휘를 하고 능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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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간다는 것이죠. 일기인데도 3기, 4기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인터넷 뒤지고 꽉 서적 뒤지면서 몸은 더 황폐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 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주를 놓고 보면 은이 사람을 알려주면 되겠다. 이 사람을 안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것은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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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린 사람이다. 비단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특히 인수 자체가 없어. 이 사주에서 인수. 인수라는 것은 병화로서는 가르칩니다. 자기가 키워주고 양육해 주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마는 여기에 천을기인의 간목이 있습니다. 이 간목에서 들어왔을 때이 대운 자체가 개사 대운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개사. 43세에서 53세 사이에 자 개사대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회상충을 때리는데 간목 자체가 유일하게 간목이 있는 얘를 사수에경뎌에 와서 갑격충을 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을리도 깨져 있는 것과 동시에 집을 밑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지장관계도 주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유상철 선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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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지, 뭐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는 아니다. 뭔가 좀 사주상 제가 말을 못하지만은 사주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나와있다 보는 것이죠. 이걸 꼭 극복해서 좋은 국민들의 다시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